자자자 마스터클래스 FX의 강의 시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인내심이 왜 이렇게 필요가 한지 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거래할 때 자주 생기는 현상들이 이제 내가 수익이 나오면은 수익이 생기고 있을 때어 수익 이거 났으니까 조금이라도 챙기고 나와야겠다 하고 어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 가서 보면은 아씨 내, 내 타겟까지 내가 생각해둔 타겟까지 정확히 갔네 이러면서 또 땅을 치게 되고 또 반대로 내가 거래 진입을 했는데 잠깐 드로우다운 잠깐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일 때또 겁이 나가지고 아 이거는 망했다 거래 망했다 빨리빨리 그냥 나와야겠다 하면은 어또 잠깐 그 구역이 있지만은 또 나중 가면은 내 수익타겟까지 도착해 있고 이러면서 또 땅을 치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인내심이 어, 트레이딩에서 뭐 기술적 분석 이런걸 떠나서 인내심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차트가 파운드 셰프 4시간 차트인데요 어,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것은 어,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라인을 한번 그려주고 자 그리고 이제 거래를 진입을 할 건데 어, 지금 딱 간단하게 분석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다운트렌드, 이제 하락추세에서 이 트렌드라인을 계속해서 뚫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한번 매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도를 할게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 어, 이제 가격이 내려왔을 때 따라서 매도를 하지 않고 가격이 올라왔을 때더 좋은 가격에서 매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번 아니면 비율을 1대2로 한번 줘볼게요 1대2 딱 이렇게 주고 1대2 비율로 한번 거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를 진행을 하면은 자 이제 슬슬 캔들이 하나씩 4시간마다 하나씩 생성이 되죠 그쵸 4시간마다 생성이 되고 어 수익이 좀 나고 있어요 그죠 조금씩 수익이 나고 있고 어좀 좋아 보입니다 어잘 내려가네요 어 근데 좀 올라오고 어, 다시 내려가고 어 올라오고 어좀 오래 걸리는데 그쵸 거래가 아무래도 4시간 차트다 보니까 거래가 이제 어, 오래 걸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 지금 현재 한 39핍 수익을 나고 있는데 이제부터 슬슬 내가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현재 횡보가 어..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좀 이제 불안해 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36핍을 챙기고 전 나옵니다 지금 36핍을 챙긴 상태예요 아, 달러 36핍이 아니라 36핍 3 0미 p 챙긴 상태 나왔습니다 거래 끝이에요 저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한번 가볼게요 계속해서 조금씩 움직이다가 내려갔다가 조금씩 좀 크게 내려가고 결국에는 어, 스탑 거의 좀 지금... 타겟을 거의 맞았는데 네타겟식가져그죠 타겟까지 1대2 비율 정확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러한 구간에서 그렇죠? 이 이러한 구간에서 어 가격이 횡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빨리 자르시지 마세요. 이만큼 가격이 물론 캔들 하나만 걸쳐서 타겟까지 갈 수가 있고 10개가 걸릴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몇 개야? 이런 식으로 50개의 캔들 네 열흘이 걸릴 수가 있어요. 열흘하고 지금 8시간 걸렸죠? 그쵸? 렇 열을 하고 8시간이 걸렸는데 어, 이런 식으로 인내심이 필요한 게 바로 트레이딩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을 하면서 버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큼은 진짜 마우스 클릭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기다림, 기다림으로 이제 페이를 받는 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인내심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빨리 자르시지 마시고 꼭내 분석을 믿으시고 한번 보내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호주 키위 지금 4시간 차트인데 이것도 이제 어, 상승추세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러면 매수를 한번 진입을 합니다 자 매수를 진입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가격이 새로운 뭐 고점을 이제 만들고 가격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서 사무스는 넉넉하게 이정도 주고 타겟은 어, 아까랑, 아까랑, 아까랑 똑같이 1대2 비율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딱 1대2 비율 자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매수를 이제 진입을 했고 보면은 어 출세선이 지금 올라가는 상승 출세선이 깨져버렸네 아 이거는 내 생각에 망한 것 같다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봐보자 오케이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나와야겠다 하고 마이너스 37핍 그쵸 마이너스 37핍을 챙기고 마이너스 37핍을 챙기고 우리가 거래를 종료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번 봐보죠 치고 올라가죠 이러면 벌써 땅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바코드 샷건 나가죠. 네, 타겟 성공 1대2 비율 거래 성공했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분석을 한번을 했고, 스타노스를 내가 여기까지, 그쵸? 내가 여기까지 어, 지정해 두었고, 타겟은 내가 여기까지 지정해 두었고, 거래를 열었으면 끝까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삽을 맞으면 삽을 맞는 거고, 타겟을 맞으면 타겟을 맞는 거고, 중간에 일찍 자르지 마세요. 이러면 은 리스크리워드 비율부터 우선 좀 깨지게 되면서, 보면은 내가 수익이 날때는 길게 보내줘야 되는데 짧게 자르고 이런식으로 손실이 날때는 스탑노스가 맞을 때까지는 내가 거래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마이너스 구간이에요 그쵸? 우리가 가격이 숨쉴 이 공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쪼달려 가지고 일찍 거래를 닫지 마시고 어떻게 거래가 진행이 되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마이너스가 나는 것이 두려워 가지고 거래를 계속해서 일찍 닫는다면, 그 말은 내가 투자를 한이라 사이즈, 그쵸? 거래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스탑루스까지의 거리가 이 리스크가 뭐내어카운트의 10% 혹은 예를 들어서 1000불이라고 해볼게요. 그쵸? 만불 어카운트에 만불 어카운트에 1000불이라고 할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와 보면 은 스타러스의 거의 반 정도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마이너스 500이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일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 너무 쪼달려가지고 거래를 일찍 닫게 된다면 은그 말은 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은 이것을 내가 그 다음 거래부터는 마이너스 10%를 걸게 아니라 반으로 한번 줄여보세요. 만불 어카운트에 500불만 리스크. 내 리스크가 물론 내 딴에는 계산을 하고 진입을 했지만 은 심리적으로 이런 드로우다운이 보였을 때 내가 거래를 계속해서 일찍 자르거나 마음이 너무 후달리면 은그 말은 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반 혹은 반의 반으로 줄여주시는 것을 또 권장합니다. 을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어 인내심이 얼만큼 중요한 건지 어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기술적 분석을 배우시게 되면 은 기술적 분석이 처음에는 80%, 심리가 20% 정도라면은 기술적 분석을 마스터를 했을 때에는 기술적 분석이 20% 심리가 80%가 됩니다 나중에 가면은 내 리스크가 너무 클 때는 완벽한 셋업이 내 눈에는 보여도 마음이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마우스 클릭 한 번을 제대로 못하는 그저 진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정말 중요한 거고요 기술적 분석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기술적 분석을 어느 정도 했을 때는 심리가 더 중요하다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좋은 수익 만들길 바라시며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FX를 제대로 배우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